아메, 야 안에 안에 아무도안들어도안들어도 내게로 와, 네개 와, 네개로 와, 네 개도 와, 네 개도 이렇게 도 와, 네 개도 와, 네 개도 와, 네개 와, 네개 와, 요 개도 와, 네 주셔야 요 일부러 옆에 있거나. 어... 도시가? 도가어디가도 <웃음> 도시가? 도시가? 그... 기 있잖아요. 도시가? 도시 도시가? 도시가? 도시가? 스 그.. 가는 기계. 도천가달라가 도시가? 도시가? 도시가? 도시가? 오늘 저희가 할 음식은 두부전골이에요 일단 여기 수트키를 좀 잘라서 <웃음> 한뿌리만 넣을까요? 갈때가 됐지 뭐이지응 장갑 음. 안 가졌죠? 갖다 드아 괜찮아요 접사. 손맛이 좀. 있죠 어, 그냥 뭐, 우리끼리 먹는데 어, 뭐 어때 음. 음. 그거잖아요 뭐 씹혀도 뭐넌안 씹힌다 이거잖아요 내가 쓰니까 관심이 어? <웃음> 뭐 간식, 없겠죠 그 h 죠넌 이런 거 없니? 어? 넌 이런 거 없니? 나한테 안 팔던데. <웃음> 나한테는 <안> 팔 팔더니. 나한테 안 팔더라고 어머 티카 거 너무 u 더라 n 요 w a n 또 m 했대 o 서면 됐대요 캔디캔디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언니들 후식으로 커피 사드세요. 추자님 사람은 다 사라져요. 다사라져야 용기내서 집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존경해요. 오퍼스 어벤져스 언니들 파이팅입니다. 뭐 캔디 캔디님 감사해요. 다 사라진다게 무슨 말이에요? 외계인이 침공해?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다 사라진다 언니가 뭐 그런 말을 했었나? 외계인이 와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웃음> 아까 너무 이쁘다. 그말 아니죠? 음. 어, 시계 뭐, 왜, 왜? 처음 봤어요, 이거? 응, 처음 봤어. 나는 또 저렇게, 여성, 스러운거2 8의 별을 잘안좋아하거든요바국인들 음, <웃음> 아니야 아우. 설마 여기 있는거 다 넣겠어요 그렇진 않을거예요그6 6 6 6요 아, 들께 가루도 살았다 달라고 할까? 음, 지금 안 팔아요. 아, 파기는 어 아니에요 이거 아, 오늘은 다른,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게 생각나. 그래요? <웃음> 오늘 보조만 하시지 먹는 건안 먹어요. 먹는 거는 유자랑 오늘 나랑 먹어요. 오늘은 보조만 하시는 건데. 그럼 어디어 <웃음> 언니 보상은 해줘야죠. 언니 그래도 열심히 씻어오고 배달도 했는데. 아니 그. 어머, 자가 생겼네요? <웃음> 먹는데 또 지가 있지 않거든요, 어머 한 입만 먹게 해야 자가 생기면 안 된다 러잖아요 아이고, 한 입은 먹게 해줘야지, 언 그래도. 아니요, 언니, 는 오늘 씻다만 한 거예요. 왜냐면 오이가 만원 싸가지고, 언니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네 팬은 쏘지도 않고, 없잖아요. 언니들, 살려주세요. <웃음> 도 먹고 싶은데. 천 원이라도 쏘면 내가 먹게 해드리겠어. <웃음> 많이 안 듣네요. <웃음> 14, 15살 때. <14.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어 자기들아 자기들아 제이미들아 김이나 김이나 어디 갔니 너 내가 제일 좋다며 김이나 김이나 <웃음> 김이 갈아탔어요 유자로 500원은 안 되나요 김이나 김이나 어 김이나 안돼 500원 김이나 괜찮아 그래 뭐 갈아타 있을지 이 어머 태바사키 군님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또 먹으라고 돈까지 어머 아, 감사합니다. 로봇처럼 귀하네요. 어머. 이제나내 쫓아다녀. 어머 감사해 <웃음> <빨리 어머>, <웃음> 오, 머 너무, 이아줌마 좋아요 어머, 야, 너무 그렇게이렇이 안좋아 아, 아, 아, 적당히 놓고 쳐서 게이렇야지오케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없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게 아 그만해 씨발잖아 윤유님 <웃음> 슈퍼 채팅 만 5천 원 감사합니다. 우리 <웃음> 공주 언니 드세요. 아모 어, 윤유나. 사랑이 엄마 메리골드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 맞다. 언니 먹게 해주세요. 캔비캔디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공주 언니 만나게 되세요. 생두부도 참 맛있네. 소영하크님 슈퍼 채팅 3만 9천 6백 원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꼬도 공주님 감 먹자요. 감사합니다. 연희 이모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공주님도 드시잖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네, 어머 너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많네요 갬동 갬동 어떡합니까 미친듯이 먹을게요 오늘 여러분 응. 감사합니다 햇밥 몇개 시켰어요? 3개 시킨 건 아니죠? 다섯 개야김이나김이나김이나 어. <웃음> 김이나! <웃음> 김이나 어떻게 된 거야? 오늘 그냥 간단 수기로 이렇게 해서 먹을 거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어, 네. Toshikas. t o 요 h i k a s Toshikas. Toshikas. Toshikas. t o s h i k 주 s Toshikas. Toshikas. Toshikas. t o s h i 내가 갖고 o s h i k a s t o s 식용유가 없네요. 식용유 안가져왔어요 식용유를 안 가져왔네요. 파기름을 내는 것. 라라라라라라라 고춧가루 갖고 왔겠지. 고춧가루 사오라고 시켰어 어, 고춧가루는 있을텐데. 사온거. 아,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잘못돼갖고 버리셨어. 냉동실 넣으면 되는데. 어. 시켰습니다. 아줌마늘하고. 음, 어, 또. 아, 어. 또. 배달에 시켰습니다. 우리 <웃음> 수진님 되게 착하다. 스투픽 스트키 하나 넣까요뽑았서 예. <웃음> 예, 얘를 넣까 작은걸 하나 뽑아갖고 얘도 식물이야? 식물이에요? 어? 어? 고무 같은데? 이게 무슨 식물이야? 선인장 응. 선인장이라니까 어 진짜? 왜 가시가 없지? 신기하네 매일 먹방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웃음> 있는 어, 수축. 미리 있어야돼. <웃음> 왜안 와? 어쩔 수 없네요. 파는만 내고. <웃음> <웃음> 어머 우리 비빔면이 좀. 어, 시어머니가 비밀됐어. 음. 왜왜왜? 괜찮아 이거 누구한테 파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먹을 거니까 음. 이것저것 만지고 음식만 져도 아, 상관없어. 아파도 우리가 아플게요. 어. 아이고. 그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금 안 갖고 나만 욕 먹는다고. 언니 그거 알아? 우리 예전에 놀이터에서 흙파 먹고 자랐어. 그 어린 나이에 흙 먹고 진흙 먹고. 내가 얘기했죠, 공주 씨. 이 정도면 너 진행용 안테야. <웃음> 벌레도 <웃음> 먹고 그런 거다 먹었어도 멀쩡하게잘큰것 봐봐 세상에. 벌레를 먹었다고? 어? 벌레를 먹었어? <웃음> 다 먹어보지 않았어. 잠자리 꼬랑지고. <웃음> 그럼 이렇게 해서. 물 넣고 지지기만 하면 다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음. 네. 됐어요 그만 어 됐어요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쫄면 또 됐지? 응 음, 자존심을 할거요 조금만 넣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됐어요 드디그 음. 마법의 가루가 있어요 매직 파우더 조금도좀 넣어야 되거든요 소금도 좀 넣어야, 넣어야 돼. <웃음> 어 왔다 어, 어, 돌려드릴까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돌려먹을게요 돌려 지금 돌리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요리 완성되는데 45분 걸리거든요. 넣나 음? 오,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액젓으로 그걸 하는... 아, 살 빠졌겠네. 우리 집은 다시 다 쓰거든요. 원래 마늘은 끓고 난데 넣어야 좋은데 그냥 미리 넣어놓고 는다 갖다 놓고 시작하겠어요. 맞죠? 아, 다. 더 필요한 r a n g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약간? 약간? 국자 빼놓고 네. 가 j a c k 필요 없어요. 예, c k 요 u n 다다 a c k p 요 n k Jackpunk, Jackpunk, j a 아 k <돈> <오 wines> 아니 이렇게 해고 원래 마늘도 다뺄 거는 데는 더 한끗한데 그냥 풀이 세요. 이렇게 해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약 익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 20분 정도 걸리네 어. 거 샤크라가 뒤집어지게 나와 뚜 <듀듀듬> 아 맛있다 맛봐도 돼요? 어 맛봐 지금 맛본다고 뭐, 맛이 있겠어요? 한번 볼래요? 음음 짭짝 감기네. <웃음> <야>. 짝짝 감겨 아주 <웃음> 끊지않네 짝짝 감겨 그 라면 딱 스프 넣고 그맛딱그 그 처음에 라면 국물 먹었을 때딱그 맛이에요 어우 끌면은 완성이 다음아 <웃음> 생젓이 아니야 뭐 멸치액젓이었나? 짝짝 감기네 g i l 부글 a p u g i 부글 m a pugil. I'm 오이시 g 나 l I'm a p u g 뭐나뭐 m a p u g 이 l I'm a pugil. I'm a p u g i 캔디 m a pugil. o 그 언니가 오징어 볶음 해줬을 때가 벌써 음. 어, 진짜 오래됐어요 추자님 커플 마실 때가 쓰레인지 말고 인덕션 같은 걸로 하시는 건 어때요? 그게 더안전하지않 앞서지 마라 <웃음> <웃음> 어머 여기 살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응? 칼국수 방송이라는 게 그, 저, 잠영원이 인덕션 하고 이러면은 훨씬 그가 하겠지만, 이 방송의 묘미는 그래요. 끓이다가 팡! 터져갖고 어, 시크머스! 이랬다는 거예요. 맞죠?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야 쫄깃쫄깃한 방송 아니겠어요. 그 만화 보면은 펑! 해갖고, 시크머스! 이랬잖아요. 그럼 만화에서 그런 거아니까 우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세상에서? 물이 점점 늘어난다 야채에서 물이 나오니까 오. 그래서 좀. 근데 이거 더 졸여야 돼요 완전 졸여서 궁금하다 뭐 많은 재료가 들어간게 아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또 아, 여기에 생선도 넣어야 돼요 음. 줘요 인어공주 라푼젤 라푼젤이예요 머리카락 아, 라푼젤이에요 뭐 재료가 없으면 오라도 뽑아 넣어야죠 <웃음> 대전에 가면 유명한 두부 두루치기 처럼거 막걸리랑 어, 맛있겠다. 어, 막걸리 맛있겠다. 두부두루치기 음. 비주얼이 우리 거기 자주 가는 거기 비주얼인데. 여기 들깨가루 들어야 음. 돼요. 거기에. 곡. 대기고기다 그리고 우리 그때 집 깻가루 너무 많이 먹어 설사 많이 있잖아. 조선완조실록셀룩님께서 수제비 하시니까 급생각나 요즘 수제비 떡볶이 유용한거 진짜 오. 오늘 여기도 좀 쌀쌀했죠 추워요 응. 반팔 입고 나는데 얼어 죽는다 응. 응? <웃음> 가게 서열 순위 1순위 정해달래요달이 총에 달려. 이총이 총에 이 제일 달려. 이 총에 이제에 달려. 이이 총에 달려. 이 총에 달려. 이 총에 달려. 이 총에 달려. 이총다아이 총에 달려. 아 맛있어, 맛있어. 설탕 조금 살짝 넣 e e 맛있겠네요. 여기 있어요. u 슈가프리 r 인자 s 인자는 r Free. Sugar Free. s u 데 오래 있던 걸로 보면 g 뭐 a 언니나 e e Sugar Free. s u 나이 r f r 는게 맞지 않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볼래요? 아 어, 잠깐! 잠깐! 잠깐! 그리고 설탕 있는 부분이었어요 음. 됐어요 다시 또먹어봐요 아... 이거 진짜 라면국물 같은데? 음. 맛있죠? 자하네 생각보다 아~ 김미아 먹긴 살짝 매작하겠어 안 매워 이거 또 끓으면 또안 매워요 어, 그만큼 어. 안 맵죠 <웃음> 밥이랑 먹어 물을 얼마나 마실라고 다다 오줌 달라 그러나봐 <웃음> 여기 칼국수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난 수제범? 어? 칼국수 탁 넣어서 먹으면은 살이로 음. 라면 살이 안어서먹을까봐원하고 뭐, 뭐 하나 갖고 와요 햇병도 이제, 어, 이제 돌리고 오고 라면 하나, 살이 안 넣어서 먹읍시다. 맛있겠다. 야. 어. I'm sugar free. 맛있다. 다 됐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머 뭐 글린 먹을 줄 안다. 이 국물하고 밥 비벼서 김하고 먹어먹고. 먹으면... 음. 신림동 순대볶음 맛있어? 귀엽게 맛있던 그냥 굳이 거기 가서 안 먹어도 이런거 많이 판다 이런 느낌 음... 예전에 제가 호프집에 잠시 이틀정도, 아이틀이란 한두달정도 일했을때 거기 주방이모가 라면을 사리면으로 자기가 양념을 해서 끓여줘요. 그 스프 안넣고 음. 그때 나던 맛이나요. 자기가 이렇게 자대기 넣고 양념해갖고 라면 끓여주는데 그 맛있어? 응 어, 너무 맛있었는데 그맛이나는데 음. 이모의 비벼도 매직 파우더였나? 아 자꾸 매직 파우더를 <웃음> 하지 말아요 진짜 <웃음> 왜 그래 어. 섀도우나 블러셔좀 알려주세요 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 비행기표랑 호텔에 내가 다 잡아줄게요 알겠 혹시 1인 1침대 맞나요그배달하 어, 추가하면 되죠 그래요, 됐어요. 자, 이제 간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딱 맞는 물을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대거든요. 자기 각자 색깔을 먹어요. 자, 먹어봐요. 간이 됐다, 아니면 모자라다. 뭘좀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너무 맛있어요. 안돼 후추 안돼. 후추 이거 후추 안넣는 거고, 그 후추도 싫어요, 알레르기. 알레르기 아니야, 아니 싫어 그, 싫어 한다고 어, 그 정도로... <웃음> 엄마, 엄마 짠... 어... 아니, 라면 사리만 넣면 된다고... 이제... 왜... 내가 뭐라 했는데... 라면 사리만 넣면 된다고... 응. 이제 사리만 넣으면 됩니까 사리! 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약간, 음탕한 사람들한테 음탕이 들렸나봐. 살이, 살이, 살이. 어, 살이. 여건 누나 왜 공주 언니 아래를 본 거죠? 왜? <웃음> 어? 내가 네, 뭘 했는데? 몰라요. 어. 어디 보신 거야? 그때. <웃음> <웃음> 자신만 얻는다고, <웃음> 내가? 어, 설마. 어, 말도 안 돼. 그래. 여기 다 같이 있었는데 애들은못 들었는데. 그래. 어우, 자. 어우, 전박스럽게. 여다가 언니들 천박 쓰는 걸왜 빨아? 그럼 니는 한판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데... 아, 아. 그때는 약간 천박한 연이 돼야지. 그리고 빨리 어. 있으면 예, 뭐, 빠는 게 뭐가 천박해요? 맛있게 빨아줘야죠. 나이게못 빨고 너무 오래됐어. <웃음> <웃음> 싱그러워. 시원하고 <혹시> 매달고 <웃음> <오래된 거 웃음> 있어. 어? <웃음> 친구는 뭐왜 달고 있대? 에? 여기 어디에요? 어? <웃음> 여기 어디에요? 어? 어? 뭐에요 이거? 이거 지까 어? 어, 어. 아니 언니 차고 왔네 어, 저 너무 예쁘잖아 내려놔 니네 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 내려놔요 올려놔 보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이니 문제 완전 마인이 쫄면 안돼요. 왜냐면 라면 e r 를 살짝 day when I am saddled. I am saddled. 아, am s 요 d d l e d I am s a d 정말. e d I am saddled. I 에 m s a d d l e 라면 사리 기다리다 l 몸에서 am s a d d 나 e 너무 잘해. 어, a d d l e d I am s a 배가 너무 고프죠? 어 그래요. 그 거... 접시 이제 가시 하실... 줄까요? 음... 앞에 두고 이제 고문당하는 데... 자 식포케 한 개만 먹어요. 고문당. 어. 오, 어, 마이스톤! 어. 야, 이렇게 해서 2만원받아도되겠다이만원싼만 원? 이에요 어. 2만 음. 요즘 막 찌개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만한 이만한. 이만한. 이만한. 이만이먹어야만한이 예술이야. 음. 아. 야. 응. 아살것 같아. 사다 달라 했어요? 네. 두 개. 사다 달라 한거 맞죠? 네 맞아요. 음. 근데 보통 이런 거말안 하는데, 야, 난 야단했다. 어, 편의점이 미국에 있나 보네. 아니, 야, 그럼 미국에 있나 봐. 미국 있으면 말을 해. 우리가 사와 갈게. 이런 거 존나 부담스럽겠죠? <웃음> <웃음> 안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더 부담스러운 거야. 괜안 와도 아니고. 무섭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더 암묵적으로 더 무서운 거예요. 아, 다 맛있다. 아 아. 아우, 리게네저 이런 거를 더 예쁘게 넣팔 아, 아요 근데 이런 거 먹으려면 언니가 투아을해야 돼. 왔어요. <웃음> 말하 니까 바로 오 잖아요. <웃음> 그죠? 쪼개 까요통 으로 넣 을까요? 사이 늘 려면？하 겠더물좀넣어 봐야 개 가요. 통 으로 넣 을까요? 요긴 뭐가 들어 가도 맛있 겠다. 알 들어가도 맛있고, 그죠? 알 들어가면, 그거 게 해주지. 빨리 해줘또다 먹을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먹거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나는 미리 넣기 전에 두부를 건져놨잖아 <웃음> 와... 밥 먹을거야 밥 돌려달라 고 했나? 응. 응 이렇게 <웃음> 전자는 지 미국에 있나봐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죠? 얼마 <웃음> 그래 아닐거야 <웃음> 고이 아줌마님 슈퍼 세팅 만원 감사합니다. 어 전자레인지는 영국에 있나 봐요. <웃음> <framework small> 짤라면 공주 더 줬대요 이주좀더 먹었거든요 밖에 바빠? 음 음, 많이 바쁘지만 이거 유자 못들어오나 그런 생각을 알죠 더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안되어요안어세요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 플라스틱도 단궈놨는데억지 간단 말이야. 자, 먼저 아. 어요저 그릇 하나 더 있는데 왜 여기다 바빠? 난 비벼 먹을래. 오, 잘한다. 어, 저거 봐요. 말거나 비비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데 도도도도도도도도아 너무 웃어 방금 지금 아 진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줄여야 돼 있어요 갑자기 기볼까요오에 맛있겠다 음아 <놀람> <놀람> 맛있어요? 너무 음. <언니>, 맛있어 아 <놀람> 이렇게 해서 먹어 맛있네요 이렇게 하 음. 적셔서 너무 <놀람> 그렇게 와 꾸덕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꾸독하다 너무 놀나야되겠네 좋아요 <웃음> 어 미안해 들려 내일 네, 나 땅이나 땅이나 땅이나 음, 음, 물 조금 줄까요? 무슨 소리야? 됐어요 무한 리필이 지 뭐.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강이 딱게나 여러분 음. 음. 그때 먹었던 짭 두부 짜그리랑은 또 다른 맛이네. <웃음> 나 먹방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야. 그죠? 응. 맞아. 뭐 무엇이 자주 나왔지야? 나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라면이 먹어볼게요 음. 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 나는 안 익었는데 아니요응그러저서 음. 이렇게 안 익은 거 좋아해요 너는? 응 아기 새도 그래뭐덕보도랑거 이거 무슨 라면 이더라앙원항 먹어 아니 국물과 어머 이제 여기다가 스프 넣어도 맛있겠다 물먹고 내가 퍼줄게 일로와 있어요 내가, 내가, 내가 청개놨거든요 약간 신라면과 어머 내가 더 맛있는 국물 좀 줄래요? 물다 넣어봐요 음. 어머 그래 그래도 나는 습관 안넣서 먹는거야 도마 탱글겠다 그죠뭐 음.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다 이제 라면 이거 끄던데 인제 이제. 음. 이제 몸에 열이 나기 시작 이제 해볼까요? 예 어. 절약동신으로다가 <웃음> 음. 아, 제가 하려면 또 이렇게 여기 건전지를 이렇게 갈게 아 무 맛있어 음. 지금 라면 끊어 먹어봐 확실 달다른 측은 지금 이 정도 먹었으면 약간 물리 하는데음 음. 들어가니까 또딴 맛이 나네 이제 어머 뭐야 아빠 어내야 뭐라고 그 중에 역시 남자들은 밥 먹을 때 말이 없어 기나 음. 음. <웃음> 고래고기 씨발 <시발> 새끼야 <웃음> 어머 어, 미안하다 고래고기야 <웃음> 그에 또 뿌리는 우리가 또 숨길 수가 없어, 그렇지? 여덟 차 말입니다. 너무 맛있다, 그렇지?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목소리> 퍼트킨 3만 원 감사합니다. 매일 영상 보기만 했었는데 실시간은 처음이에요. 오늘 제일 보고 싶은 분들만 나오셨네요. 추자님 식구들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예배주님. <목소리> 응, 감사합니 음. 아, 어 국물 미쳤어. 더 맛있더라고 <목소리> 또. 야, 아 너무 싶어 먹어요 아또 색깔은 맛이에요 다른 맛이야요 땅이나 땅이나 면 줄까? 이것을 받아야겠다 일단 음, 먹어봐또 다른 맛이에요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야, 인스타에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다 다 먹거든 <웃음> <웃음> 냄비만 찍어서 올려야 되겠지 요즘에 인스타에 냄비 찍어서 올리는 거 유행 아니야? 어? 여기 냄비 <웃음> 이 냄비 너 요초에 한번 끌려가지 <웃음> 아니 인냄비 <웃음> 왜? 인냄비 언니들. 아 왜? 언니. 손 내려놔. 핸드폰 내려놓고 미안해요. 아 잘못했어요. 어, 드립이 끌려가야 될 드립이에요. 그죠 <웃음> 한번 들어가서 갔다 나와. 지 뭐. 그래. 음. 음. 아, 너무 아 싫다. 엄마 해 종종님 3,000 원 감사합니다. 맛이 파를 많이 넣어서 파국이 파, 파국이 치달았어. 맛이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어찌 밥님 감사합니다. 땀이 줄줄 나는 맛이다. 땀이 줄. 음식 잘해. 세상에. 어제 집에서 레몬을 너무 말수록 어깨가 꼬집힐 거 같고 검색해보니까 오이 레몬 물이 통풍에 좋다 그래갖고 음. 바로 레몬 시켜갖고 계속 깨끗하게 씻어갖고 참맛있써 왔어요. 아 그거 먹는 거예요? 가정에 물 해놨죠 먹으라고. 아 물처럼 맛있는 거. 통풍에 좋다고 해갖고 그래서, 어제 지옥 정성으로 병원까지 갔다고 걸을 만 하니까 또 <웃음> 마, 지랄했거든, 아니, 살 만하니까 또 껴나갔어요. 아휴. 나 지랄했거든. 아니, 너 살만하니까 또 껴나가는 것도 뭐야. 좀몸 아프다 실세했더니 동아, 너구만또 지랄이다. 아아 싸우지 싫고, 그래서, 어, 어 그래. 음. 음, 아유, 술을 안 마셨는데 해장이 되네. 아유, 아, <웃음> 잘 먹었다. 아유, 아, 그릇이 뚝배기가 왜 열이 안 식고 계속 뜨거? 워 Look t that. 말이에요? 인간 실격의 스타벅스가 뭐예요? <웃음> 저게 뭐야? 인간의 실격 영화 아니에요? 아 영화야? 아닌가? 음, 왜 인간 실격의 스타벅스 저게 뭔데요? 어? 너무 아까부터 저런 채팅으로 너무 궁금하다 뭐지? 스타벅스 얘기해 김무야 여기 있어 있죠 아 드라마 스타벅스라는 드라마나왔어? 아 영화제목이라고 맞아요? 인간새끼 그거 아니에요? 한국영화? 어머 나 너무 많이 치 먹었어요 아, 아 유준엘씨라 나오는거 게시판 보고 하는 말이라는데 게시판에 뭐가 있어요? 그런거 아까봐 롤렉스, 스타벅스 어쩌고 저쩌고 항상 그것이 롤렉스, 스타벅스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 말이에요? 아. 다자이 오만 오사무 거 일본 소설이에요. <웃음> 항상 그분이 술을 셨어요아 항상 그 고신님이 말한 게 아니라 꼭밝혀낼 거야 한가? 그분이 뭐, 말을 뭐, 하는 거를 항상 어? 그분님이 알려주시고 어. 아 너는 꼭 밝힐 거야 이분? 음. 아 음. 맛있어 청양고추 넣었어요 이렇개 로렉스 모델 중에 스타벅스 색깔 닮은 걸 그냥 그렇게 스타벅스 색깔이 거.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윈블던? 윈블던 말하는 거 맞죠? 음. 녹색 같은 거야. 녹색 같은 게아니 녹색인가? 그냥? 뭐머꼬님 녹색인 뭐라고 쳤는데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왜요 왜요? 처음으로 슈퍼채팅에 쳤는데 어머. 못 쳤대요. 아니에요 아 꽃타님 슈퍼채팅이 안올라왔어 돈을 취소를 했나봐요 여기 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올라왔어요 이름이 아이디가 안올라가있어 네. 언니 아 만원 이상만 올라오는건데 음. 아 죄송해요 정말 못봤어 언니 미안해요 아 3천원짜리라서 음. 와, 3 0 0 0원짜리 어, 그게 아니라 3 0 0 0원짜리못본게 아니라,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릴레 걸렸나 봐요. 아, 어, 정말 너무, 당신의 아, 요리 좀 칭찬해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 음 아, 최고 최고, 최고였어요. 응, 음. 그래요. 이 요리할 때마다 갱신이 돼요. 응. 최고의 요리가. 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 오늘도 행복한 한끼간이요 네이버 내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라 단반도피워고 가요 잠시만요 와우 요리폼 미쳤다 대단하다 어. 예, 단반도 피워요 단판도 <웃음>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불안 붙이고 그 거기 있잖아요 대행사 보니까 박병희씨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불안 붙이고 일부러 아불 붙이면 안 되는 분들 술도 술도 안 나오고 퀸 응, 메이커는 다 담배 피던데 이거 라이프는 뭐야 네프리잖아요.